해낼 수 없는 이성을 좀 말하면은 쥐띠 결혼해도 좋고 사업해도 좋고 경업 자르도 좋고 근데 이거는 서로가 응. 서로의 장점만 봐 소띠랑 응. 띠는 불신해요 애화가 안돼 나는 놀러 가자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는 이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돼넌 생각이 없어 그래서 웬만한 말싸움에서 때 응. 지옥이다. 응. 안녕하세요. 백마장군 주연신당 주현입니다 김포에 살아요. <웃음> <웃음> 선생님, 그 매달 저희 이제 띠 공학 해주시잖아요. 네. 다음은 무슨 띠 해주실 거예요? 어, 요번주는 소띠. 소띠의 기본적인 성향부터 좀 말씀드리면 좋게 말하면 책임감도 강하고 예의도 있고 근데 나쁘게 말하면 고집스럽고 권위적이고 <웃음> 자기 말에 대한 규율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사람들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책임감 맞기, 맞기 좋은 경찰관직 이런 거에 좋아서 그런 일을 하면 사실상 천직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소띠가 많이 변해요. 성향이 나를 받아주냐안받아주냐에 차이가 있고 이 소띠는 끝까이좀 있다. 그래서 끝까지 복수한다. <웃음> 이게 좀 많이 단점인데 바꿔서 말하면 끝까지 의리를 지켜요. 그러니까 소띠는 좋은 친구로 남겨두시길 바라고요 이제 소띠랑 빼놓을 수 없는 이성을 좀 말하면 은 쥐띠 결혼해도 좋고 사업해도 좋고 농업 자로도 좋고 근데 이거는 서로가 서로 장점만 봐 너는 이걸 잘하지 나는 이걸 잘하지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불만이 없다 이제 그 다음으로 좋은 띠는 이제 뱀띠 니네 둘은 서로가 그렇게 애달아 안쓰러 아이고 챙겨주고 싶다 아이고 힘들진 않냐 막 이래 그래가지고 서로 돌봐주고 또 서로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탁띠 사실상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 게 가장 장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규율 법을 존중해 그래서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좀 피해간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상업적으로는 죽지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띠랑 나쁜 띠. 소띠랑 범띠는 불신해요. 성향적으로 충돌이 생기면서 니 잘났다, 니잘랐다 경쟁 구도가 들어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제 불신하는 면이 있고 단점만 보여. 음. 이렇게 때문에 안 맞고요. 말띠. 어, 나는 놀고 싶고, 나는 하고 싶고, 내가 이 갖고 싶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소띠가 제재를 걸어버려. 대화가 안 돼. 나는 놀러가자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는 이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넌 생각이 없어? 그래서 웬만한 말싸움에서 그 지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띠 서로가 너 고쳐 너 이거 고쳐라고 했을 때는 충충충충 충충충충 충이야 바라는 게 없으면 오케이 바라는 게 많아지면 어긋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 원하지도 바라지도 말고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면 돼 내가 소띠랑 뭔가 해보야겠다 라고 봤을 때 소띠랑 소띠는 이제 필요해서 만난 사이 너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일적으로는 그냥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상하관계 응? 이런 거좀잘 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용띠 사실 둘다 세잖아 한고집 하거든요 둘 다가 나름의 법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요 그래서 이점이 없어요 원숭이띠랑 소띠는 금전 관계에서만 협력하시면 돼요 금전 관계라면 은 같이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같이 땅을 산다든지 어 약간 이 재테크 위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 가능한 왜냐면 둘 다가 욕심이 있어 그래서 금전적인 것만 가지고 논하시고 이 사랑과 따뜻한 배려는 넣어두세요 <웃음> <웃음> 소띠, 토끼, 개띠띠는 처음엔 어려워요 만나기 힘미도 어렵고 친해지기도 어려운데 친해지고 나면 친분이 조금 유지가 돼요 그리고 1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토끼야 괜찮아 잘 지내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만났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관계에서 혹시 연애를 하신다고 하면 루즈예요 재미가 없지 진도가 좀잘안 나가 그리고 이제 돼지띠 약간 둘 사이 같아요 너는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웃음>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소띠 <웃음>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한해는 불필요한 모험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의 고난과 기다림이 재평가되는 시기야 내가 나쁘게 살아왔던 것도 재평가되고 좋게 살아왔던 것도 재평가되고 약간 변화를 주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모험을 하지 마시고 내년에 모험을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